홍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 바이크 내일 타러갑니다 오랜만에 제가 바이크를 처음 탄게 20대 중 후반 2005년 이때 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바이크를 타본 적이 없어요 스쿠터를 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이크에 입문을 하게 됐냐 그 당시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이제 운동선수로 다닐 때압구정동 로데어 거리에 맥블랙 이라는 바이크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들어갔어요 바이크 이 커스텀 된 바이크들이 너무 멋있는거예요 그리고 그 타시는 크루들을 제가 그압구정동에서그 당시에 봤거든요 근데 와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저는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생각해 갖고 어, 결심을 했죠 바로 바이크를 샀습니다 바이크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중고 바이크를 샀어요 야마 VMAX 라는 바이크를 사서 바로 커스텀을 맡겼습니다 네플렉에다가 그리고 면허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면허를 따고 그 당시에 바이크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중고다 보니까 한 600만원 700만원 커스텀을 어... 그냥 천만원을찰찬것 같아요 그럼 뭐 그치면 한 천만원 중반?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뭐 겁도 없이 타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와.. 쉽지 않은 일이죠 어.. 아무튼 그렇게 처음 임무를 하게 되었고 거의 제일 좋아하는 취미 생활 중에 하나죠 또 멋있는 라인딩, 또 재밌는 라인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사이트 대표님 보시면은 시비 혼다 아, 혼다 시비 300 EX 네, 요렇게 까만색 저는 트라이언프 200. 이거를 제가 어, 한번 멋지게 타보겠습니다 양만장에 왔습니다 양만장 양평 만남의 광장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바이크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늦게 와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대략 한 50대 80대 <웃음> 기종별로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지금 스쿠터도 아주 개성 아, 넘치는 개성 넘치는 아주 바이크들 많습니다 아, 여기는 아예 바이크 샵이 있네. 바이크 샵도 다 먹고, 이거 약간... <웃음> <가토받아 웃음> <웃음> 야, <야해보여. 웃음> 어, 이거 있야해 보여 보여. 거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습니다 초계국수. 저희는 먼저 옆집에서 먹습니다. 그기다려 가지고 먹기에는 힘들어요. 들이가서 <웃음> 맛있게 <웃음> 먹고 네. 초깨국수 나왔습니다 여기요 이거 장난 아니네 음. 양이 또 엄청 많네 그냥 차가운 맛인데 아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이제 국물까지 이렇게 또 이제 달리러 가야죠 호원님 네. 오늘 두 번째 투어 나왔습니다 광화도로 왔습니다 광화도 오늘의 지인들은 저번 1차 바이크 때 같이 탔던 빅사이트 케어펠라트 대표님 그때, 그때는 다른 옷이었죠? 네두 번째 지인 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야생마입니다 아, 아,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야생마가 또 바이크를 하나 또나무지기 <웃음> 하나 장만해가지고 강력한 걸로 또 바꿔왔습니다 어? 아, 전혀 소녀 같지가 않아 바이크가 <웃음> 이번에는 좀 강력한 걸로 했어요 오강로 어? 뭐지, 이게? 소프트웨어 이제 커스텀하면서. 아. 지금 약간 소녀스러좀 있어. 이제 시작이에요. 어. 예. 오늘은 내가 소녀스수웠어야 <웃음> 이렇게 두 번째 투어는 또 어, 재밌게 어, 한번 어. 타보겠습니다. 중간 중간 휴식점이었습니다 저희는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웃음> 야 유튜버 <웃음> 여기는 강화도 조향방직에 왔습니다. 지금 다들 추워서 뜨다 국물을 먹어야 되는데 카페가 웬 말입니까? 음. 아 여기 되게 이색적이네요. 아 이거는 옛날 그냥 방직 이런 공장을 그냥 개조해놨네. 나라줘어 조향방직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미술관 같네. 아, 안쪽이 엄청 커. 네. 이거 어마어마크네 네? 아, 어, 네. 네. 토마토, <목소리> 네. 네. 네. 투어 중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아 오랜만에 타는데 또 이렇게 비가 오다니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두 번째 바이크 여기까지 타고 다음에 또 멋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진짜 비박 바이크를 한번 계획하고 있으니까는 꼭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홍원희의 라이딩 투어였습니다.